아, 남편이 있어, 아이 응. <웃음> <에, 에, 웃음> 아잉, 아침 먹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요. 밖에 나오면 된다는데 안 보이네. 아, 저기. 야, 너네 뭐해? 그거 뭐야? 야. 변신했어? 나 입으라고? 아, 너. 두대 아우, 두대아모두모 아우, 아우, 두아 아우, 두 아우, 두대 아우, 두대아이야대 아우, 두 아우, 두대 아우, 두대 아우, 두대 아우, 두대 아우, 두 아우, 아우, 우두 아우, 두대 아우, 두대아 This is how to 누 o that. I'm g o i 아니 to get my mom. I'm going to get my mom. i 이렇게 i n g to 어 e t my m o 어 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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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도 서울 사람이랑 제주도 사람이랑 완전 달라. 이해할 수 있잖아. 어, 그치지못좀 뭐 이해하지. 어,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예 이해 못해. 진짜로? <웃음> 그 정도야? 아무것도 몰라. 어? 베트남 쌀국수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아니, 말 아니야 베트남 아니야 베트남이잖아. 오빠, 여기는 라오. 오빠의 베트남. 라오. 라오아. 김우치. 김우치밖에 모르잖아. 마리마세. 마리마세. 이홍도가 원마리마세. 와. 아니면 뭐? 어, 맛있다. 그럼 에어컨 없이 했어. h 오아오빠 h a r a c t e r ты что, right,문 тебе your d r e a 어 안녕. 안녕. 소화. 뉴수. 얼굴이 <웃음> 많이 무서워가 어, 아프고. 지아파아 이거 너무. 이이아파아다 좀. 그리고 한번 중간에 못 올라가가지고 내가 밀어줬어. <웃음> 어, <좋다. 웃음> 어, 아엉덩이 겁나 아파요, <웃음> 자, 이제 산행을 시작합니다. 이 <웃음> 이거? <웃음> <웃음> 거 그거 그거 이아야얘 소금 가져온 거봐 <웃음> 이게 이렇게 먹고 야돼요어먹기가 돼. 기야 <웃음> <웃음> 내놔 봐 내놔, <웃음> <사형아>. 내놔. <웃음> 소금 내놔 음. 음, 맛있다 야 먹기만 할 거야? 안 따? 이렇게 해서 담나 본데. <웃음> 먹지 마. 그만 먹어. 야, 투엣은 계속 따고 너는 계속 먹고 나는 나도 먹어 나도 먹어. <웃음> 나도 먹어야지. <나도 웃음> 먹어야지. <웃음> 이건또 다른 거네. 음 투엣. 안 몰라. 진짜 몰라. 하고 해. ngon 나. 아니 막 ngon 응, 아. ăn đi. ngon. ngon. 개개 고기도 먹고 싶어요. 돈만 <웃음> 줘. 좋아. ngon. 폼. 돈만. 그날 đi đ ư 돈만아. 돈만아. 그러면 저기 MA 돈 많아? MA. M 중남 M 돈 많아 h 어 n g ta k 야 아잉 해티엔 n a n 자 먹자야 이 아잉 아잉 아잉 아 아잉 아잉 아잉 아잉 아잉 아 i 아잉 아잉 아잉 아잉 아 아잉 아잉 아 아잉 아 다 지켜보고 있어 다 람디 람디 안먹 마요 해머 람디 오빠가 더 많이 했거든 네. 타다 엄마 엄마 엄마 검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웃음> 이거 뭐야? 까나지까나 <웃음> 까이. 다땄어 네. 와 많다.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 이제 저희 는 여기서 밥을 먹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퀘세 고향으로. 순뱀약 뭐야? 아, 약재술이라고. 좋아. 와 이케이 컴. 컴. 컴. 컴컴. e come. 다 e t e r a n I'm the fruit. I'm not sure. We're going, going, going, going. I'm 오. o i n g to go. i 응. g o 나 n g to go. I'm 고 <웃음> 아싸 아 여기다가? 네. 이렇게? 베트남에는 살이 빠져 <웃음> 한국에 있으면 맨날 이루와, 고기에다가 이런걸 안먹어 근데 베트남에 보면 이런걸 먹잖아 엠노이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이디 안녕하세요 맛있어 음. 음. 맛있어 그건... À, 아까 전에 이거 거못 잡는 무의 건이래. M 노인 못 잡는 나무의 건이래. 다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나는 빨람 건. 빨바람름이하 응, 빨람아 빨간 거안하기 본진? 본진? 맞다 먹어서 나무의. 많이 봐. 본우 ủa sao không biết r ồ i biết r ồ i nhau y o n y số số khỏe n h a 100 100 t trăm một trăm một trăm một trăm không sao không sao một trăm m ộ cái này thì không nói không nói chuyện rồi cái này chỉ nước uống để người người người không tốt tốt mà người không tốt tốt hơn đây wow của đi huống n n t hết 남자야, 남자. 야 남자 아, 베트남 오면 항상 술만 먹네요. 와. 술못 먹으면 베트남 오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반겨 주고요. 저는 이런 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개고생했는데. 고. 야야. 아, 세자야. 감사안 라이. 그래, 라이야. 어, 인사세요라이 어, 어, 아, 행갑라이또 이제 여기는 새로운 손님이 왔네요. 이제 투에 대 고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오. 뭐 전부 다 산이네요. 차못 들어가? 디보? 디디 디디 디디 디디. 디디. 저기래요 투의 집이. 무너질 것 같아. 오, 잘가, 담아